주위에 양동마을이 있고 안개저수지가 있으며 영덕, 경주, 포항, 영천으로 있는 7번 국도와 매우 가까워 교통이 편리합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지진이 발생하여도 안전하게 살수 있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건축도 개인회사 건축한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회사에서 만든 아주 튼튼한 주택입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유금리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오른쪽 주차장 부터 잔디 마당 까지 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담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잔디가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집 앞에 테크도 깔려져 있습니다. 화단도 아, 이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는 도시가스 보일러 창고 입니다 창고를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집 외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뒷집과 옹벽으로 마감을 처리 잘 했습니다. 집 내부입니다. 신발장입니다. 쓰리도아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 천장입니다. 거실에 천장 에어컨이 있습니다. 조명이 이쁩니다. 거실에서 남쪽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앞쪽으로 전망이 아주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앞 주차장입니다. 신성까지가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주방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방향은 안방과 화장실입니다. 여기 가 안방입니다. 안방에서도 남쪽으로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안방에 천장 에어컨이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제바라기싸워기가 달려 있습니다. 바닥과 천장 모두 가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가스렌지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앱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계단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방이 두개 있습니다 이 방에도 천장 이어폰이 있습니다 기차기 철도가 보입니다 창문이 많아서 햇볕은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방은 북쪽에도 창문이 있고 남쪽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전장 에어컨도 있습니다. 2층 옥상입니다. 시원하게 멀리까지 보입니다. 주변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옆에 기와집이 많이 있습니다. 철도도 보이고 강동면소재지도 보입니다. 한층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뒤쪽 산이 보이네요. 산하고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논밭이 아주 잘 보입니다. 저기 강동국당도 보입니다. 위치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관리도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습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대지면적은 365매 109평입니다. 일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도로 면적은 10제곱미터 약 3평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고도지구 33m 이하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99.52제곱미터 약 30평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슬라브 지붕입니다. 총 층수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면적은 59.62제곱미터 18평입니다. 1층에는 방한 개, 화장실 한 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2층 면적은 39.9제곱미터 약 12평입니다. 2층에는 방두 개, 화장실 한 개, 거실과 옥상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cctv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에어컨이 4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내진설계는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입주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사용승일은 2021년 8월 21일입니다 주차대수는 1대이며 2대 이상 주차는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 도시가스 사용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 기준 남동향입니다. 가격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모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 1 0 2 4 8 7 0 0 2 5